할렐루야 아멘 아, 같이 합시다. 주님의 일하신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갈릴리를 이제 떠나가시면서 갈릴리를 떠나가시면서 에루살렘으로 가시는 과정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를 통과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한촌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하실 곳이나 식사할 곳이 혹시 있는지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을 보낸 이유는 그 마을에 예수님은 항상 문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다니셨어요. 문제 많은 사람을 찾아다니신다. 질병이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신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모든 능력을 다 구침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강력한 하나님의 불을 하늘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고회,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성령의 능력을 알지 못한 목회자에게 병원에 가면 중환자들, 응급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보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만지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그 자리에서 발딱발딱 발딱 일어나버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장례식장이라는 장례식장은 다다 다 다니실 거예요. 다 다닐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아멘도 없고 관심도 없고 무슨 아멘이요? 무슨 아멘 가지도 않을 거면서. 자, 죽은 자를 살린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여러분 가겠어요? 예? 네? 여러분,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가겠냐고요? 이건이 이거니. 삼성그룹, 이건희씨이건니 이거니 회장 지금 누워있잖아요. 거기 가서 한번 쇼업을 한번 보실래요? 목사님. 우리 머리를 벗어진 스타일대로 우리 삼형제가 가서 가서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네? 내가 하도 안되면 목사님이 하시고 목사님 일어나라 해서 안되면 우리 성도님이 하시고 예수님께서 귀신 드리는 사람을 좀 자유케 해 주고 싶고 병든 사람 있으면 예수님은 보는 족족 보시는 족족 다 고쳐 버리시고 그렇게 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세요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를 주님면다 덮어 버리시고 상처를 다 꾸며 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부했어요 사마리아로 들어가려고 했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 뿐만 아니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그 자체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사도와 요한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아마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주님 말씀 한마디면 주님 능력 한마디면 주님께서 병을 다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걸 다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십시오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 내려서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다 불로 끄실려서 그냥 죽여버릴 수 있게, 야 성질머리가 어찌면 그렇게 우리하고 똑같아요.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너무 거룩하신 분들이나, 이수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혈기, 기 예. 어제 그 어제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내가 송욱찬 집사님 말을 들었어요. 사역하다가 무슨 말했냐면 우리 사모님은 내가 웬만큼 말해도 화를 안 내요. 근데 송욱총 집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구요. 어제 사모님 얼굴이 굉장히 해같이 밝게 빛난거 알아? <웃음> 웃는 사람이 딱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말안할래 그냥. 사모님이 나한테 제발 네 얘기 좀 감기상사 하지마요. 안그러면 죽여버릴거야. 근데, 사모님 이야기를 안하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재미없으면 사모님 이야기를 해야 또 재미가 있잖아요. 내가 어제는 특별하게 사모님이 우리교회 꽃이라고 내가 그랬는데, 근데 이제, 사모님 얼굴이 화사하게 빛났다. 그래, 내가. 나는 전혀 영문도 모르고, 나는 해바라기꽃을 내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사모님이 해바라기꽃확 빛난다 내가 그런 얘기 했는데 송국찬 집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불받으면서 목사님 사모님이 화안 내요 아니 해바라기꽃이라 그런데왜 화를 내냐 너무 좋아한다 그렇죠? 아니야? 그럼 만두라 그럴까? 그럼, 저 찐빵 집사님 웃으시네.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 했더니,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 불사역하면서. 목사님, 저는요. 집에서 남편이 뭐 먹고 싶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우리 남편이 자기를 향해서, 어우, 당신 펭귄 같아. 펭귄, 펭귄같이, 펭귄 같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자기 남편하고 펭귄 같다 그래가지고 서로 끼끼대고 웃었때며 진짜 펭귄 같다 아마 어떻게 왔는가 소더 송국천 집사님이 좀 약간 좀 두리뭉실 하잖아요 이렇게 왔는가 보지 그래가지고 생전 안 그러다가 송국천 집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불타고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펭귄이라 그랬다고 해서 대판 싸웠대는 거야. 대판 싸웠대우주에 있으면 예수님이 안 계실 정도로 싸웠대요 예수님이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몇번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것은 내 말이에요 그냥 집사님 혈기 없을 것 같은데 통통한 사람과 혈기가 맞나 봐요 목사님 제가 그래가 지고요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요 아들도 옆에서 키득키득하고 웃어가지고 아들한테까지도 막 해버렸대요 엄청 어, 퍼 버렸대요 그, 그, 그 뒤로 아들이 자기를 피한대요 그또그 그 말을 들으면 한번또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 저 뒤에서 성령이 불러 사모님이 이렇게 사여가고 있는데 어 사모님 펭귄 같다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막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어, 아름다워요 해보라기 꽃이에요 사모님은 펭귄같다 그래도 펭귄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괜찮아 얼마나 이쁘고 날씬한데 나도 안죽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웃음> 그러니까 자기가 결론은 그거예요 사모님을 빚대서 이야기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본인이 성품이, 성질이 대단하다. 혈기가 엄청 많다. 혈기 뽑아낸다고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 율법이 이 땅에 있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신 자기 양심이 있었어요, 양심. 자기 양심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생활과 삶과 모든 수준을 가늠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양심도 못 믿는 거야, 이거는.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진리가 아니지, 어떤 것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믿음을 저마다 강조를 하지만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지킬 것인지 사람은 다 틀리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어떤 개념도 없고 핵심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해서 무쇠를 또주의 종으로 선택을 하고 신의 산으로 저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해서요 계명을 받게 해서요 자 율법이 있기 전에는 양신이라는 것이 있었고 이걸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보냐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뭘로 생각하느냐 운으로 생각하는 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로또 됐다, 아 운이 좋다, 운이 좋아서 시대를 잘 타고났다, 참운 좋다. 운이 좋으면 성공하고 운이 나쁘면 망한다는 그런 생각을 세상 사람들이 잘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적자 생존의 원칙이야. 아무 힘을 가지 못한 사람. 사회에 어떻게 적응을 잘하는 사람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황무지고 모든 사람은 결국은 다 죽는다 그런데 율법이 나타난 거예요 무슨 율법? 모세의 율법이 나타나세요 모세의 율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의 모든 문제를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 알수 있었어요. 믿습니까? 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구나 율법 전에는 죄인지 아닌지 몰랐는데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된 것을 알았다 그래서 레위기 17장에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셨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은 뭐예요? 여전히 자기 양심 세상의 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어떤, 분, 제가 아는 어떤 분한테, 불세례 책을 선물로 주려고, 기도를 계속 해오고, 주려고 딱 가는데, 그분이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불세례 책을 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책을 주시려고 하는데요, 저책안 좋아합니다. 내가 그래서이 책을 보시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예수를 안 믿고는 못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더니 본인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내가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덜컥 겁이 났는지 어쨌지 모르지만 본인이 그걸 거부했어요 목사님 나는 교회 안 나갑니다 그냥 무교예요 그러면서 그냥 세상에 돌아가는 게 운이죠 이러면서 살수 있는 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거야 뭐 자기 자유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이 주신 자유죠 자 그런데 구약에서 율법이 생기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아담과오가 죄를 도말때도 짐승을 잡아 죽이고 피 흘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애매한 질성들이 죽는다, 피를 흘리며 죽는다. 그러면서 그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다가 아니야. 새끼 양을 잡아서 목을 치고 폐를 갈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막 태우고. 여러분 실제로 양이 살아 있는데 정말로 예쁘고 사랑한 양일년 된. 1년 된 새끼 양을 잡아가지고, 새끼 양을 잡아가지고 죽여보세요.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어요? 그 현장에 그 현장 여러분이 한번 있어봐야 돼요. 아프리카 갔더니, 귀한 손님이 왔다고 세상에. 양한 마리를 잡아왔어요. 염수 한 마리를 잡아왔어요. 사모님 그때 봤나? 봤지, 그때? 염수 한 마리를 잡았는데, 나는 물좀 떠놓고, 털도 다 깎고 씻고 그럴 줄 알았더니 완전히 제레시 칼로 무식한 칼로 말해요 그냥 목을 쑤셔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배를 갈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그러니까 염소가 매 하면서 눈이 하얀 동자로 바뀌어지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혓바닥에 나와서 이렇게 죽고. 그걸 보면서 어렸을 때개 개 죽이는 것 보고 제가 놀래가지고 개고기를 안 먹어요 동네 사람들 다 개고기 먹는데 너무 불쌍하고 잔인하게 개를 죽이더라고 그 충격이 너무너무 오래가는 거예요 지금 개고기 안 먹는 사람도 거의 대부분 안 먹지만 그 염소를 죽이는데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막 자르고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있는 생, 생고기인데 그 생고기를 잘라가지고 나한테 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어이 안 먹겠다. 이걸 안 먹으면 당신과 우리는 친구가 안 됩니다 제일 귀한 손님한테 이 고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드세요 그래서 내가 먹었어요 그냥 이렇게 소고기 육회처럼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그냥 그 안에서 굉장히 예그 시끄건 피를 막 뚝뚝뚝뚝 흘리는 그 피를 먹으라고는 하 거야.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그리고 한쪽에 가지고 아브라 처음 갔을 때왜 하나님은 이렇게 피를 원하시는가? 월삭이기 때문에.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고, 육을 살리고, 인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된다. 상징적으로 보여줘. 그러니까 율법이 자꾸 뭔가를 요구해. 율법이 요구해. 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당신, 살인했지? 가늠했지, 거짓말했지, 누구 미워했지 그러니까 율법은 어느 한 가지도 못 지키면 다 무효가 되는 거야 무슨 이야기죠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1, 2, 3, 4, 5 앞에 잘지키었던 계명도 다 무효가 돼 내가 무슨 형벌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거다 지켜도 하나 안 지키면 다 다른 거다 지켜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큰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약 당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려졌냐 천둥소리 바람소리 까만한 흑암 속에서 우리의 소리 여러분 필리핀에 이번에 화산이 폭발했는데 화산 폭발한 죄가 65km 에서 더 넘어서 100km 가까이 계속 화산재가 가가지고, 밤에도 막 화산재가 계속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화산재가 공중에 막수십 k 로씩 올라가는데도 거기에서 막 번개치고, 벼락치고, 막 우르르릉! 근데 그거 봤어요, 나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번개치고, 천둥치고, 내성병력이 우리 소리가 막 나는데 누가 그것을 견딜 수가 있어요 신의사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 벌벌벌 떨면서 처음에는 반기 들고 하나님의 모세 너하고만 이야기 했느냐 우리하고도 이야기 했느냐 모세 오라 그래 모세 내놓아 네,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하고 말하겠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니까 백성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모세로 대신 말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 모세로 대신 만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율법의 큰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죽음이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인간의 무조건적인 항복이에요 항복. 항복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셔서 율법 아래에 오셨는데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은 다 몸으로 다 대신 치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율법의 사역에 완성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구약적인 모든 율법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선지자들의 외침이 있었고 선지자들의 수준이 있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외치는 것을 정확하게 이루시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율법의 완성자시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죽으심으로 이루셨는데 하나가 빠진 게 있다면 그게 뭐냐? 화해, 화해. 예수님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십자가에서 다리를 아서 화해를 시키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시고 만족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했어요. 율법의 계절을 다 끝내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의 그 뭐야 라비들이나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적인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기독교인 목회자들도 율법적으로 살아요. 그 나라 자체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필요 이상으로 막 강조해. 필요 이상으로 지키려고 애를 써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구약, 구약했던 그 율법시대 종교에 집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그 자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요하고 있고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행함보다는 율법 자체의 강의를 더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같이 서 율법과 복음을 충족시키셨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한 가지를 소개하셨는데 한분 하나님을 소개하셨는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하심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이걸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누가 더 높습니까? 이거 가지고 말이 이제 많은 거예요.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누가 우선이냐? 우선순위가 누구냐? 히브리어가 중요하냐? 헬라어가 중요하냐? 문법적인 해석이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히브리어를 알아야 정확히 해석할 수 있다 헬라를 알아야 알수 있다 그 당시 배경을 알아야 알수 있다 틀린 말이 아니고 맞지만 핵심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히브리어도 알고 헬라어도 알고 교회사도 알고 다 알고 성역구무도고다 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없어서는 안될 것이 있는데 같이 보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기름부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능력을 막 풀어 놓으셨어. 능력을 다 풀어 놓으버리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성령의 임재와 기름부를 통해서 만난. 이런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훌륭한 신학교 나왔다. 헬라우를 할줄 안다. 히브리어를 할줄 안다. 히브리 대학교를 나왔다. 훌륭하고 좋은 신학교, 명문 있는 신학교 나온 것이, 이제 저게 되세요. 자기경력쌓기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큰 교회에서 자리 비면 팍! 서류를 넣어서, 자기 청빙하라고 훌륭한 신학교 나온 것에 만족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거듭남을 설교하고 하나님 능력과 치유와 임지와 기름 부분과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가르치고 그렇게 배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 무엇을 가져오셨느냐 같이 합시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할렐루야 주 영이 내게 기름을 부어서 자유케 하시고 성령님의 인격과 능력과 사역들을 이 세상에 예수님 이막 소개하셨어요. 예수님 능력을 행하시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예수님을 또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성령님의 능력을 또 운반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가서 그렇게 하길 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신 종들의 자세는 뭐냐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감투를 씌워서 보낸 것이 아니고 명예나 권력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라 하나님의 인자 기름음을 전하라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무시당하겠어요 어린아이가 조그만이들 야야야 야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어린아이들이 무시당하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그런 심부름꾼으로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혈기 빼고 저도 혈기가 이만 저만 천국은 이 땅에서 내가 작다고 생각할 때 아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남을 섬긴다고 생각할 때 헌신할 때 자기를 부인할 때 천국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자기 자신의 상태가 드러났어요 제자들이. 야고보 요한 성기를 급한 사람이 주님 발만 하시겠어서 불을 끄집어 내릴 수 있잖아요 주님 저탁 태워서 다 죽여버립시다 자기 자신의 상태를 드러냈어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상태를 드러내기를 좋아하잖아요 말 잘하는 거 의시되고 자랑하는 거돈 많은 거 많이 배우는 거 교만한 거 나는 어디 학교 나오고 어디에서 공부를 하고 우리 집분도 순교자 집안이고 나는 뭐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저렇고 자기 처 저마다 자기 자신의 상태를 딱 이야기 하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영어로 그걸? 자기 자신의 상태가 좋지 못하니까 별로 영적으로 도움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떠버리고 다니는 거예요. 내 상태가 좋고 영적으로 충만하면 내가 누구에게 가도 잘해주는 거야 문제 많은 사람도 갓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나하고 친한 사람들에게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의견 내말받아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심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불을 끄집어 내려서 불을 통해서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 불을 통해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이런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성품이 불같아요, 예수님 의 제자들. 야고보, 요한, 베드로, 어? 도마는 항상 의심하는 자, 가룟 유다는 항상 동계 맡아서 어떻게 동계에서 어떻게 돈 훔쳐갈까 생각을 하고. 베드로는 항상 앞서고 나 나대기 나대 나대고 앞서기 좋아하고 성질 되로단한번 분노가 사역의 종지부를 찍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나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단한번 화내서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어? 여러분 그 무슨 지난번에 인천에서 어떤. 젊은 아빠하고 아들하고 슈퍼에서 뭐 물건 훔쳤는데 만몇 천원치 배가 너무 고파서 우유하고 빵하고 뭐몇가지 이게 이걸 훔쳐 가지고 어떻게 가져 나가려다가 잡혔는데 슈퍼 마켓 주인이 그 사람들을 잡아 가지고 고발을 했잖아요 고발을 했는데 경찰이 와서 보니까 기가 막혀 그러니까. 그좀 손처를 좀부탁한다 경찰에 오해를 해가지고 경찰이 데려 가가지고 국밥집에 가가지고 그 아버지하고 아들을 먹을 걸 사다줬어요 국, 국밥을 사다줬어요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먹고 내가 직장에 이렇게 했는데 직장에 잘려서 돈도 하나도 없고 너무너무 패가고파가지고 이거 훔쳤는데 정말 잘못했습니다 또 한국 사람도 그런 곳에또 인정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슈퍼마켓에서 그것을 안쪽 구석에서 다 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밥 먹고 있는데 가서 봉투 하나를 들이밀었어요. 봉투에 한 20만원 정도 있는데 그 봉투를 주면서 힘내시라고. 그리고 그 봉투를 주고 유유히 사라졌어요. 아, 경찰도 감동받아서 울고. 응?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찾으려고 했는데 못찾았는데 나중에 찾았는지 어찌지 모르겠어요 그 경찰은 국밥 사주면서 울면서 위로해 주고 힘내시라고 그러고 그래서 한한 한 달이나 지났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사기야 이 아저씨가 하루 한 주일 맨날 며칠 뭐 PC방에서 PC 그뭐 컴퓨터 오락하고 오락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했더요 전국이 떠들 썩하고 막, 그래도 정은 살아있다, 뭐,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국민성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성이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그 도와주는 것을 또 이용을 해서, 또 뭘로, 거짓말 해서 또탐먹은 사람도 있고, 지난번에 그 어느 동사무소인가, 뭐, 누가 싼, 자기, 해마다 그때가 되면, 몇천만원을, 거기다또 갖다 놓을 테니까 가져가라고 그러는데 맨날 며칠 며칠 전부터 차가 계속 순회하면서 그 돈을 또 훔쳐간 사람을 또또 또 잡았잖아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저마다 주님을 따라 다니지만 아직도 자기 안에 감춰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니까요. 이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있지만 내가 움직여야 되고 내가 결단하고 <웃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작심을 하고 지나나서 회결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혈기 많은 사람 뭐 혈기뿐만이 아니라 죄가 있는 사람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죠 네. 우리 가정에 이 혀를 얼마나 잘관리하느냐이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것들 우리를 거부하니까 하늘에서 풀을 내려가지고 저것들 싸그리 그냥 사마리아 사람들 다 죽여버립시다 태워 죽여버립시다 제자들이 주님을 복음으로 따라다니고 주님이 자기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따라가는데 어떤 사건의 현장에 자기들을 거부하는 그 마을에 딱 가니까 너무나 혈기 나고 열받아서 주님을 따라다니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이 실황은 다 없어져버리고 성령님의 임재나 기름부음이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능력의 현장에 동참했던 제자들은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버리고 갑자기 요한과 야구부와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적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갑작스러운 요구가 율법이 돼버린 거예요 율법 아직도 구약 선진자 타입이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서 우리도 그래요 성령의 능력 받고 은사 받고 관리려고 성령의 자유함 속에 있지만 어쩔 때 어떤 상황에 내몰려서 하다 보면 말씀 말씀이 중요하고 히브리어가 중요하고 헬라가 중요하고 구약 성경의 배경이 중요하고 이거 가지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내가 기분이 상할 때 기분이 굉장히 더럽고 안 좋을 때그때 때, 그때 그걸 못해 부걸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아직도 율법적인 요구가 있어요 숨어 있어요 성령의 자유하심으로 사역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제자들이 갑자기 요구하는 건데 그 요구가 구약의 율법적인 차원의 방식으로 이수님 사역해 주세요. 저것들은 우리를 거부했으니까 불로 때려서 불로 찢어서 태워서 죽여버립시다. 주님을 그렇게 막 충동질 했어요. 충동질. 여러분 이게 충동질. 껍데기는 제자제만 뒤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욕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로마 소장 21절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롯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도망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가고 은혜를 붙잡고 가고 그렇게 가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가 꼬리날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 안에 사단이가 충동질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세상 사람들의 어떤 습관이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 버린다니까 혈기 예. 저도 혈기가 만만치 않은데 너무너무 야구보 요원이 화가 나서 불을 끌어내려서 태워 버리자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목회하고 싶지 않고 기도하다가 도중하차고 사역자가 타락하고 여태껏 잘 참다가 음란 때문에 사역이 모든 사역이 다 망가지고 도망자로 전락한 사역자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유명한 은사자 있어요. 목회자. 음. 비단 음란 뿐만 아니고 종류는 다양한데 돈 때문에 혈기 때문에 외국으로 도망가고 사역 교회 성도들 다 내팽개지고 가정 다 때려치고 어. 근데 외국 가면 그런 목회자가 너무 많은 거야 한국에도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나중에 빅딜을 하는 거야 교회에 맡아 바꿔요 미국에 있는 목사가 한국에 오고 한국에 있는 목사가 문제끼어서 미국으로 도망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빅딜을 하는 거야 소리는 어떻게 해요 미국에서 신학대학 뭐 어디 어디 했다 한국으로 왔어 한국인은 교인들은 까마득하게 모르지 또 어떻게 조금 있으면 1년이 지나면 그런 일이 또 생겼어 재벌은 남줍니까? 그런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가져오신 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와서 일법적인 요구를 다 마무리하시고 다 풀어놓으시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 한 가지 충대한 문제점도 우리 안에 숨어있다 한 가지가 아니고 수시로 마귀가 충동질할 때는 이런 것이 수시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죄에 한번 노출돼서 죄에 한번 짓고 나면 여러분 죽고 싶잖아요 자 오늘 우리 그까지 주님이 가져오신 겸손 종의 형체를 가졌다. 마음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빌리보스의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종들의 자세가 나오는데 그까지 겸손으로 띠를 띠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 환경에 노출이 되어서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 안에 육신의 정육을 다스리지 못한 것 있으면 좀 용서해 주시고 결정적일 때내 안에 육적인 혈기나 나를 망하게 하고 퇴부하게 하는 육의 기질들을 성령의 능력 안에 사로잡아 복종케 하고 겸손으로 띠를 띠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